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무용자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용자산 쪽에서는 그 설명형, 즉, 이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의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론형에 그 대한 내용들을 잘좀 정리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무용자산 1번 문제를 보면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이죠. 첫 번째, 내용수가 비안정적인 경우에 내용수를 20년으로 추정해서 상각을 한다. 우리 이제 내용 요소에 대한 규정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무용자산 쪽에서는. 유한한 경우하고 비한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유한한 경우는 언제까지인지 알수 있다는 의미고 비한정적인 거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는 의미지 무한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하다고 얘기를 하면 유한의 반대가 되는데 저건 반대의 의미는 아니에요.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유한한 경우에는 이제 삼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한정적인 경우는 삼각을 하지 않죠. 근데 삼각을 할때그 삼각 기간은 법적인 내용연수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내용연수. 둘 중에 짧은 기간으로 이제 삼각을 하게 돼 있죠. 20년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일단 틀린 내용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대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 이 연구와 관련, 우리가 이제 R&D를 했을 때 연구와 개발이라는 게 있죠. 연구라는 건뭘 할지를 고민하는 단계고, 개발은 이제 거기서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첫번째 이제 일단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연구에서 발생된 지출은 무조건 다 이제 비용이 되는 거고 요 이건 이제 가시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겠다는 단계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번째 이제 개발이 됐을 때는 그 지출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개발을 통해서 어떤 미래 수익 창출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발생이 되면 증거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자산이 될수 있지만 개발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게 되지 않는다면 비용이 될 수도 어, 비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 어, 발생된 지출은 비용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연, 어,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사용을 했, 했다면 그럼 이제 상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 상각이 개시되는 시점은 그게 이제 사용, 사용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자세 번째, 무용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선택할 수 있느냐. 예, 둘다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용자산처럼 무용자산도 원가 모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적으로 상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될수 없죠 이거는 뭐냐면 영업권은 말 그대로 미래 수익 창출력이에요 내가 어 지금 어떤 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미래에 어느 정도 수익 창출 능력이 있다고 가정이 된다면 그럼 그게 이제 영업권 소위 말하면 권리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업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이 가게를 팔고 싶어요 근데 그 가게 지금 집기 비품 뭐 이런 것들의 합계가 뭐 100만이라고 갑시다. 근데 이 가게를 팔때이 가게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미래에 돈을 많이 벌것 같아. 그래서 이 가게를 팔때 100만원 짜리인데 가게를 팔때 가게를 내놓게요. 하면 그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0만원 짜리예요. 100만원 주고 살게요. 근데 또한 사람이 와서 난 120만원, 130만원, 140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전망이 좋으면 그 웃돈을 주고라도 사면 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누군가 그 가게에 대해서 사겠다고 계약을 어, 걸거나 또는 누군가 그런 어, 가격을 제시했을 때그 제시된 금액,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물과 그 다음에 제시된 금액 간의 차이, 그게 뭐냐면 미래 수익 창출력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인정이 될수 있느냐. 상대방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가게를 150만 원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면 50만원짜리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결국은 누군가 거래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우리 가게는 150만원짜리야 이렇게 얘기해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뭐냐. 그건 이제 뭐냐면 이런 개발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개발비를 통해서 뭐냐면 이 개발 활동을 통해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그 개발된 무언가를 가지고 돈을 벌수 있다면, 그거는 자산이 될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산으로 계산이 될수 있지만, 영어권은 안 돼요. 영어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무용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자. 왜냐면, 개발비로, 개발단계로 이제, 보는 건, 무언가를 이제, 그, 그, 만들기로, 어, 어, 뭐야 계획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그걸 상용화시키는 어떤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면 아직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가 또는 어, 가시적인 어떤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로 보고 그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지출은 다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아 모든 지출은 다 비용 처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답이 일단 1번이 되겠네요. 20년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예. 자, 두 번째. 어,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 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연구를 이제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3만원 만큼 지출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뭘만들기는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용화 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연도에 어, 2만 원만큼 개발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또 5만 원만큼 지출을, 어 발생을 시켰는데, 이제 뭔가 이제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어,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증가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점부터 자산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까지 35,000원의 지출이 또 이제 개발비로, 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첫 번째, 일단 1차 연도에서 보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3만원의 지출과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2만원의 지출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저 3만원과 2만원은 어떻게 될 거냐. 얘네들은 다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금액이다. 즉, 아직 자산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지출도 비용이 될수 있는 것, 비용이 돼버려야 되죠. 걔는 아직 자산성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재무 상태에 개발비라는 자산이 뭐 발생, 아 어, 저기, 증가가 되지 않고 다 비용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단계 3만원과 그 다음에 개발 단계 2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다단기 손익의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년도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년도에서 일단 자산성이 인정되기 전에 지출액 5만원. 해당 5만원은 개발비라는 단기손익, 즉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성이 인정이 되고 그 뒤에 지출액 3만 5천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자산성이 인정이 됐을 때그 이전에 발생됐던 2만원과 5만원 이거는 자산성이 인정이 되면서 그게 자산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성과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했던 금액이 자산으로 다넘어가를 않고 이미 비용으로 계산이 끝난 거고 그 뒤에 지출 대그 뒤에 이제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시겠죠? 결국 얘가 자산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될 거예요,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 금액보다 더클 수는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어떤 자산을 무형자산을 취득을 했다고 합시다. 저작권이란 무형자산을 4만 원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미래 경제 효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상각을 이제 한,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어, 한 2개 년도만큼 이제 삼각을 한 거예요. 1차 년도, 2차 년도. 자, 그리고 이제 2차 년도 말에 추정하기를 잔존 가치를 0으로 이제 추정했어요. 즉, 4년 동안 쓰면 저작권에 대한 가치는 없는 걸로 이제 보고 삼각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에 한 2만 원정도에 삼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 3년도에 어떻게 됐냐. 느닷없이 이 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한 거예요. 어떤 무슨 상황이 변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어, 그 수요가 갑자기 급증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래 균주 효익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3년도 말에 측정을 해보니까 잔존 가치를 그 잔존 가치가 3만원이 된 거예요. 즉 2년 뒤에도 여기에 대한 경제적 효익이 증가 아,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존 가치를 측정을 해보니까 3만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죠. 그죠? 그 어떤 책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책이 소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3년도 말에 잔존 가치가 증가를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즉 상각을 중지를 해요. 이제 잔존 가치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에 비용으로 계상했던 부분, 즉 4만원에서 2만원만큼 이제 비용으로 계상을 했죠. 그 부분을 다시 증가시켜주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환입을 하지는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미 감가 아, 상각으로 2만원만큼 상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상각된 금액을 다시 증가시켜주지는 않지만 상각을 중지를 해요. 그러면 이 상각이 언제 또 개시가 되느냐. 잔존 가치가 떨어질 때, 그때는 또 개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잔존 가치가 지금 현재 장부가액보다 증가할 수는 있다 이거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무형자산, 유형자산 둘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나중에 내용수가 끝나도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있는 장부가액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이거는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겠죠 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의 수가 비한정적인 무용자산은 삼각하지 아니한지만 내용의 수가 유한한 무용자산은 삼각하고 삼각기간과 삼각방법은 적어도 매보고기한말 검토를 한다. 앞으로 얼마만큼 쓸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얼마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매 보고기간마다 추정을 해야 돼요. 어차피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삼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용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둘다 선택 가능하죠. 그래서 무용자산도 마찬가지 유용자산처럼 원가 모형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내용이 이제 틀린 거겠죠. 어, 일단은 장부금액보다 더클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알아둘 건, <웃음>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삼각을 중지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무용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보면 첫 번째.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해서 별도의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사업 결합, 뭐 합병,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피합병 회사가 자산이 저렇게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현금, 그리고 부채는 뭐 차입금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장부가액이죠. 장부에 있는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장부상으로 보면, 자본금, 자본은 일단은 뭐 자본금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8,000원.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는 8 0 0 0원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를 만약에 내가 판다고 가정했을 때, 저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고 남은 돈 지가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건물은 한6천원 정도 되고, 토지는 한8천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금은 한2 0 0원 그대로. 그리고 이제 돈, 뭐, 차익금? 그건 이제 그대로 3천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피합병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주들이, 어, 사업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냥 토지 건물 을 팔아가지고 돈 갖고 남은 돈, 그게 적어도 만3천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 회사를 누군가한테 팔 때, 최소한 만3천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만3천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순자산이 이제 공정가치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합병되는 회사에 식별 가능한 즉 눈으로 보이는 그런 자산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미래의 가치 라든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식별 가능한 자산에 대한 가치인데 그게 뭐냐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될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가격을 올리겠죠 그 올라가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피투자 회사의 가치가 되는 건고, 그 이걸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가, 제한테 이제 2만원을 줬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이 회사에서는 현금 2만원 있고, 자본금, 자본 2만원 있는 상태였는데, 그 2만원을 주고 이제 이 회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건물, 토지,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부채도 같이 가져와요. 부채도 같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이제 주는 거죠. 저쪽으로. 현금을 주게 되면, 이쪽에서는 지금 자산 들어온 게 16,000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기존에 있었던 자본과 그 다음에 차익금 합하면 뭐냐면 23,000원. 지금 무슨 얘기냐. 돈은 2만원 주고 16,000원짜리 자산 들고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익금은 물론 자기가 떠안고요 자, 그러게 되니까 이두 개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만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3,000원인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대가로 2만원을 줬기 때문에 7천원 만큼 차이가 생겨 7천원더 준거죠. 더준 금액이 뭐냐면 영업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업권은 미래 수익력에 대한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 가지고 7천0 0원 얹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회사 즉 피합병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의 가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급하는 돈에 대한 가치 그럼 여기서는 2만 원을 주고 이쪽에서는 1만 3천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교환하게 되면 결국 저 2만 원은 이쪽에 이제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1만 3천 원은 여기 이제 올라오겠죠. 그럼 그 차이만큼이 뭐냐? 그게 미래 수익력에 대한 가치 7천 원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피아평유사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개발비가 있더라 얘기예요. 그럼 개발비는 어떤 거냐? 비용도 될수 있고, 자산도 될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비라는 게, 개발 활동에, 어, 서 발생되는 어떤 지출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개발에 대한 어떤 확신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그게 이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자산을 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자산을 집어넣지 않았어. 근데, 합병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어, 저거 될거 같아. 그죠? 인정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성이. 그러면 합병회사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도 자산인 거야. 이쪽에. 그죠? 그래서 건물, 토지, 현금을 어, 들고 오고 그 다음에 현금을 저쪽에 주고 그리고 차익금을 들고 오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영업권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7,000원이 기록이 되는데 합병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더 들고 온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발비를 들고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죠그 결국 영업권으로 준 금액은 개발비 4,000원을 뺀 3,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피합병회사에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을 이쪽에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걸 보면, 개발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피합병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뭘로? 비용으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합병회사 쪽에서는 이거를 자산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대방, 즉, 피합병회사에서 자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자산으로 계상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어, 프로젝트의 경우에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즉, 어, 피합병 회사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산이 될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을 해라. 그러면 걔한테 주는 웃돈 중에서 자산, 그 해당 걔가 자산으로 잡지 않은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영업권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권과 분리해서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어, 출판표제, 고객목록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인식이 될수 없죠. 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래 경제적 효익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네임 밸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할수 있느냐,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측정,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무형자산의 정의 내용을 보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일단, 세 가지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무형자산이라고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재무제표에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인식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무형자산이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여기다가 무형자산뭐 얼마 이렇게 써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형자산로 정의를 충족하려면 일단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성립 되지 않겠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는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개발비를 얘기를 했죠. 개발비라는 건 아직 어떤, 그 어떤 상용화 단계 이전에 이걸 통해서 나중에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뭔가를 돈을 수익을 창출하면 그게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이에요. 운영하는 직원. 취득할 때이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출은 당연히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 창출한 무용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직원의 종업원 급여 같은 거, 직접적으로 발생된 그런 것들은 원가에 포함될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거는 취득활동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산을 지금 사용하는 단계니까.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하고 개발단계로 구분을 못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모두 연구단계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연구단계를 하게 되면 다 비용이 되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교환거래, 사업 결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교환거래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용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우리가 이제 정의 충족이라는 거는 어 미래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자산의 통제 가능성 식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정의를 충족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산으로서 자 어떤 경우냐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마트에서 그랬죠 경품 모모 한다 그래 가지고 뭐냐면 경품권을 이제 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경품을 어, 응모를 해서 당첨되면 뭐선물 줄게요 연락처를 이제 쓰겠죠 첫번째 이제 홍길동 이라는 놈이 이렇게 썼어 김길동이 쓰고 그 다음 최길동이 쓰고 그 다음에 이길동이 썼어요 그럼 얘네들 다 이름이 길동이네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응모권에다가 자기 어, 연락처랑 써가지고 다 이제 넣은 거예요 저렇게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 경품 추첨한 다음에 고객정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험회사도 이제 넘기는 거예요 물론 돈 받고 넘겼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넘기면, 보험회사 쪽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 정보를 이쪽에다 이제 같이 교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화,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그, 그, 저기야, 수익창출 활동할수 있고,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고객 정보를 교환하는 거래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고객 정보를 고객들이 저거 넘겨도 됩니다. 저거 넘겨서 나한테 돈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적은 없잖아요. 계약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사하고 동일한,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그러한 어떤 고객 정보 관련된 이런 비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 자, 이 교환 자체라는 건 뭐냐?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서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뭐, 자산성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즉, 고객 관계, 즉, 어, 뭐, 뭐야, 단골 손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미래 경제 효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통제를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어, 여기 오다가 딴데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이쪽에 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미래 경제 효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자산적인 순족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교환 거래의 고객 정보, 이런 고객 관계, 뭐, 이런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저걸 교환을 하겠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용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첫 번째 기업이 사업 결합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취득한 경우에 사업 결합 전에 그 자산의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용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이를 영업권과 분리해서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2번 문제인가 3번 문제에서 봤었죠. 그래서 어 상대방, 즉어 피합병되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피합병회사에서 자산을 잡지 않았어도 합병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저게 돈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는 합병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연구 또는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 연구는 다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형 자산과 무형 그 다음에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을그 자산에 대한 활성 시장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즉 원가법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즉 재평가를 하고 싶은데 공정가치를 알수 없으면 당연히 재평가법을 쓸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그 원가법은 상각 누계액과 순상자손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걸 원가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기업의 외부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개별 고객 목록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은 고객 목록의 장부금액에 포함을 한다. 이 원칙적으로 이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개별 고객 목록, 그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고객 목록과 관련된 취득 과정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그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은 자산이 될 수는 없어요, 얘는. 왜냐면 그걸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네 번째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비계약적 고객 관계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어, 이러한 원칙적으로 봤을때 원래, 어, 그, 저 무용자산의 정의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러한 고객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를 수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브랜드 제어, 출판, 표지, 고객 목록 이와 유사 실질이 유사한 항목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 지출은 발생 시점의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일단은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외부에서 취득한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는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얘들이.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는 발생 시점에 이제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데 자산의 정의는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내용들이죠뭐 공익 운동을 취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여기에 따른 어, 내용을 보면 그것도 당연히 비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취득한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자산의 정의는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산의 정의가 충족한다고 해서 무용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다 집원을 하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하 자산의 정의가 충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인식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인식요건은 뭐죠? 그, 어 해당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 외부로부터 고객 목록을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사가지고 왔는데, 그 사가지고 온그 목록에 대한 지출액은 10만원이라고 알고 있어. 자, 그렇지만, 그 고객 목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저기 봐,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보험회사에서 그걸 뭐 고객 목록을 취득을 했어요. 자, 그거 가지고 보험을 유치를 하는데, 하나도 안될 수도 있어. 그죠?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는 있지만, 충족할 수 있지만,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는 건 다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기의 손익으로 즉 단기 비용으로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야, 그죠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면 영업권이에요. 내 밸류. 그죠죠 어, 그거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 내용 여기 이제 틀린 말이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하고 식별 가능성은 자산의 분리 가능 여부와 그 다음에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 여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 식별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눈으로 볼수 있는 건 당연히 식별이 가능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식별할 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법적 권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번째 무용자산을 분리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된다. 뭐, 당연히 얘기했죠. 이게 자산의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가 무용자산이라는 걸 집어넣기 위해서는 무용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돼요.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인식 요건을 또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고객과의 비, 어, 저, 비계약적 저비 고객관계를 거래하는 그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와 관련된 고객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어떤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또는 미래경제적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의 적의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경제적 효율의 유익 가능성이 높, 높느냐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죠그 여기다가 자산을 집어 올수 있냐 그렇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용자산이 되려면 저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 돼요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광물자원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자산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 활동을 시작하면 이 단계에서부터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이 아닌 개발비로 인식한다. 이 탐사평가자산은 아직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시점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업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개발비라는 자산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이 한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즉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그런 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그무형자산은 비한정 내용 요소를 가지며 삼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에 보면 한정할 수 없는 기간이니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안정적인 무형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하지 않죠. 그 다음 에 다섯 번째, 무형 자산의 공정 가치는 합리적인 공정 가치 측정치의 범위와 편차가 자산 가치에 비해서 유의적일 때, 크다는 얘기예요. 그때 신뢰세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말이 조금 안 맞는 말인데, 자 생각을 해보면, 저작권을 이제 취득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 원짜리야, 저게 저 저작권이. 그래서 저 책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어, 가치가 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자 만원짜리를 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삼만원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천원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삼만원부터사천원까지 있어요 자두 번째 케이스에서 자 이번에는 뭐냐면 평가를 해보니까 저 만원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만이백원 또는 6,900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평가치를 실수한 게볼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실수한 게볼수 있겠죠? 즉,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뭐 3만 원까지 올라가고 4천 원까지 떨어져 버리면 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에 대한 측정치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편차가 유의적일 때, 즉, 어, 이러한 편차가 클 때는 공정한치 측정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보면 비교 가능한 시장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 자산의 공정 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될수 있다. 첫 번째, 합리적인 공정 가치 추정치의 범위의 변동 가능성이 자산 가치에 비해서 유의적이다. 즉 유의적이, 유의적이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 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고 공정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실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섯 번째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및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첫 번째, 내용 요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의 내용 요수를 유한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 즉, 어, 유한한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 앞으로 언제까지 상각을 할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어떤 거죠? 추정사항이 바뀌는 거죠. 추정사항이 바뀌는 건 어떤 거예요? 내용 요소라든가 상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요소가 비안정적인 무용자산을 생각하지 않고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직후가 있을 때 한해서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이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 이제 손상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어, 무용자산의 손상에서 보시면 원래 손상은 손상지후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회수 가능가액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회수 가능가액이 떨어졌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상회계 처리 하는 거예요. 즉 전제조건은 뭐냐면 손상지후가 발생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한번 손상검사를 해보는 거죠. 매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근데무형자산 쪽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손상지후가 발생하거나 또는 매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수 가능가액 측정하고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용수가 비안정적인즉 한정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형 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업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수가 비안정적인건 우리가 이제 내용연수 쪽에서 이제 봤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형 자산 은 도대체 뭘까? 얘네들 이제 세 가지가 다 공이 뭐냐면 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들이에요. 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산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각을 할수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손상검사라도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 얘는 손상징후와 상관없이 손상징후가 있을 땐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거기에 대한 손상검사를 해봐라 자산가치의 감소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을 해주란 얘기예요. 자,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용자산이 어떤 거냐. 자, 우리가 개발비에서 이제 보면 개발 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까지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두 번째 2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요 정도 지출이 됐고, 개발이 이제 이때 완료가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개발은 자산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첫 번째 1차 연도에는 만 원만큼 지출이 됐을 때그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만큼 자산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추가적으로 2만 원에 대한 지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 인식하는 개발비 금액은 3만 원이 될 거야. 그죠. 자, 세 번째 개발, 어, 세 번째 개발비가 지출이 됐을 때만 오천 원만큼 추가로 또 이제 지출을 했죠. 그러면 그만 오천 원을 포함한 총 4만 오천 원이 개발비로 어, 자산이란 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개발비를 통해서 이제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더라. 자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 상각이 되겠죠. 개발비는 이제 상각이라고 얘기해요. 감가상각라고 얘기했었고 무형자산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각이 이루어지는데 사용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상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사용되는 시점 이전의 자산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을 처음에 계상했던 만 원과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적인 지출 발생한 삼만 원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용자산이라고 얘기. 해 그러니까 얘는 상각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회수가능액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손상여부라도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두 번째 연도에 3만 원만큼 이제 총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손상 검사를 해보니까 손상 검사를 해보니까 회수 가능한 가액이 뭐 2만 5천 원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3만 원을 계산하지 말고 이걸로 잡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산을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최대한 2만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형 자산에 대해서 매년 손상 검사를 해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내용수가 비안정적인 무용자산은 삼각하지 아니하고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지후가 있을 때, 또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두번째 이제 틀린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수가 유한한 무용자산의 삼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하며, 삼각기간과 삼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기년도 말에 검토를 한다. 우리가 삼각과 관련된 상황들은 매 회기년도 말마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삼각과 관련된 항들이 변경이 됐을 때 뭘로 한다? 위에 있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한다. 그렇죠? 삼각은 어쨌든 간에 추정 사항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대부분이 다 추정이에요. 삼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시점의 잔존 가치보다 아, 지금 현재 시점의 장부 가액보다 나중에 잔존 가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서더 짧아질 수는 있다. 무슨 얘기냐. 어, 상각 기간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저작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한 4년 정도로 이제 보고 어,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기간을 따져보니까 따져보니까 처음에 만원두 번째 만원세 번째 만원즉 3년 동안 현금 유입이 발생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경제적 내용 요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4년 동안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법적 내용 요수가 돼요 자 그랬을 때이 저작권에 대한 상각을 어떤 기간을 통해서 할 거냐 어쨌든 간에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경제적 내용 요수에 따라서 상각을 해야 되겠죠. 람가상사은 한국 사한데 경제적 내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야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사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적 내사람수가 바뀌겠네. 한국 사람은 한국 사 사람은 한국 사리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은은 경제적 내연수는 4년인데 법적 내연수는 3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년 동안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자산은 4년 동안 소비가 되면서 경제적 효익을 유입을, 생, 유입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4년 동안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만 삼각은 뭘로 하냐 3년 동안 해야 되죠. 저기도 이제 삼각이에요. 자, 그러면 왜 3년 동안 해야 되냐? 나머지 1년의 기간은 자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 자산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산 정의해서, 이제 무형자산 정의해서 봤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법적인 권리가 이제 없잖아요 남들이 들어가도 그러면 돈이 된다 싶으면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법적인 내용유수 동안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짧은 기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부터 이제, 어, 계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쭉 나오고 또 이제 어차피 계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계산도 있지만 이론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론 같지만 계산 또 계산 같지만 이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또 이제 7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